버그엘 만나러 가려면 은 떡갈나무 갔어야 됐었나? 떡갈나무? 음. 떡갈나무 그러면 은 떡갈나무에다가 바로 핑 찍어놓고 나는 물통을 좀 만들어 놓고 가고 싶어 나도 물통 좀 만들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돌아다니다 땅속에 뭐가 꼬물꼬물 꼬물꼬물거리면서 지나다니는 거 보이면 바로 말해줘 <웃음> 야, 이상한 애가 자꾸 얼굴들이 밀어 헤이 헬로 맨 자 그리고 여러분 공격패턴을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거미다리같은건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마 노린재도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이 될거기 때문에 각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요 그라운디들 맞습니다 연구소 들어가자 오케이 오 깜짝이야 아유 소리야? 나 아유 아유 거미 거미 거미 거미 거미? 새끼 거미 새끼 거미 아아 새끼, 아, 아, 아. 새끼 거미 새끼 거미 아유 깜짝이야 흐린놈이 자식 어디 건방지게 말야 이 무당검 죽여 아. 어? 어어어어 어, 어, 어. 너 어리놈의 자식이라매 살려볼게 네? 막는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막는거 보셨어요! 와 광수씨 도전 가라! 보셨어요 여러분! 에너지 하나도 안 달지? 마무리! 마무리! 나천내기의 달인 대박 <웃음> 뭐라도 말해줄거 없어? 음. 아 그렇지 다른 슈퍼치 음. 헐? 이렇게 많다고? 생물타리 연못 음. 안개 검은개미 이렇게 있어? 음. 대박이다 우리 그러면은 생물타리 연구소에서는 해온 거니까 연못 연구소 한번 가볼까? 이렇게 음. 잉어연못 바닥에? 야, 이러면은 뭐... <웃음> 뭐야? 그러면 수중에 있다는 얘긴데? 안개는? 아... 안개는 방독면 이거 방독면도 있고 약간 수중에서 스쿠버 다이빙 장비도 있고 막 그런가봐 음. 샌드박스 근처 지하? 음.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에서 입구가 있대 우와 야캐트 쏟아진다 오케이 아슈퍼칩 위치가 표시가 됐다 이제 지금 맵 열어보면 음 되게 많다 야 이거 장편인데요 여러분. 야 근데 재밌다 이거 게임. 야 그러면 다음 칩을 어디서 찾아볼까? 왼쪽 아래 우리 집에서 왼쪽 아래 제일 가까운 데로 가볼까? 그 아, 오케이. 오 어, 뭐야 여기. 오. 야 여기 못 들어간다. What the heck is that 이거 뭐야? 에? 아 감염된 애벌레 뭐야? 이제 감염됐다. 나 뭐지 잘 보이지도 않아 나 어두워. 아! 아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밑에. 요 밑에 부들 싫어 으 <웃음> 아, 안돼 아, 아, 아 <웃음> 그러지마 제발 그러지마 안돼 그러지마 저거 기서 죽지마 제발 <웃음> 근데 여기서 오탈블룸이 <웃음> 살린다면? <웃음> 어, 간다 <웃음> 잡아줘 잡아줘 잡아줘 잡아줘 개세 이에앗 yeah. <웃음> 아아아 아, 뭐야 뭐야 미친 야 이거 그거다 어, 대참사도 야 피참사다. 터지는 거다 대참사다 이거 가면 안돼 가면 안돼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다른 거부터해야 된다 조합법 찾고 그 다음에 무당벌레 가법 만들고 가자 가스 마스크 아야 이거 하면 되겠다 야 근데 노린재 잡아야 돼 이러면 가스 마스크 할라면 아어 그러면 유독성 안개를 걸러주네 오오 <웃음> 이게 예. 망치로 때려갖고 부수면 되죠 어 여기 거미 있네. 쟤 어떻게 쟤 잡아? 부당 거미는 뭐? 부당 거미는 이제 페딩페딩 그렇지. 페딩할 준비. 아아 아. 괜춘 괜춘 괜 나이스 페페페페페페페페페 이, 이 자식 뭐야? 우리 팀이야 얘가? <웃음> <웃음> 이 정도면 근데 떨어수 있지 않을까? 어이 정도 거리면 그렇지. 오 어, 떨어지면서 터졌다 얘. Nice. <웃음> <나이스. 오> <웃음> 우와 나 봐봐 사무라이 같은 느낌. 오이 뭐야 진짜? 응 약간 사무라이 같은 느낌. 얘들아 미안한데 나는. 세트 했어. <웃음> 어? 사람이냐? 아, 우리 것도 아, 만들어주세요. 일단 내가 입고 있던 도토리를 다 넣고. 벌레만도 못하네? 벌레만도 못하다니 <웃음> 어? 어? 근데 베리 가죽을 다 썼네. 사람이야? 야 먹지마! Hey there, buddy. What's up? I was talking to the n p e e e d that. 방금 패딩 실패한 거야? 무다한 벌레 가구슬 입고 말해요. 이 근처 어디였는데 분명히. a n g r 다 저기, 저기다, 저기, 저 저기, 저기, 저기, 오, 오, 에드 됐어, 에드 됐어, 오, 됐어, 됐어. 으, 이게 얼마나? 이게 패턴 봐봐 일단. 와, 야, 야, 야, 야, 이렇게 한다고? 오, 야 진짜 활로 해야 되나 보다 야, 야 집으로 후퇴 집으로 후퇴하자 이거 안 된다 나 에너지 벌써 거의 다 닳았어 오, 야나다 됐어 뭐야? 뭐야 이거 와 도기 어, 진짜 가, 감염 지역 들어갔는데? 야 여기가 감염 지역이네 자체가 잔가지랑 왜 식물 섬유 조약돌 겁나 주워서 그냥 창을 미친 듯이 만들어서 계속 던지는 거. 나만 해도 지금 창 17개 만들었어 와 여기를 경계로 저넘어는 독극물 있는 지역인가봐 <웃음> 찔렀어 나가가가가가아 어. 근데 얘 되게 멀리 온단 말이지? 더더더더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넘어봐 여기 여 어? 근데 넘어봐. 창이 엄청 약해 그래? 엄청 닿는데? 어 맞춰봐.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야 쟤.. 아얘 대신에 내구성이 약한.. 약한가 보다 어, 나 어, 있어! 어, 어, 어. 뭐야 쉬운데? 이거 쉽잖아. 야, 몇 마리 더 잡겠다 이런 식이면. 완전 바킹이지네. 바킹. 이지 이거 바킹이지네 진짜로. 바로 <웃음> 실ือ <어허. 목> <웃음> <웃음> 일단 멀리 가. 으아! 나이스. 좀좀 안전거리 안전거리. 안거리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좋아 오케이. 좋아. 오히려 좋아.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에이 에이 이거 에이 뭐야? 네. 야 때부터 노린 때부터 터야딜 집중 딜 집중 딜 집중, <웃음> 집중. 그렇지여야돼노자자 <웃음> 그렇지, 자, 늑대 이제 늑대검이 늑대검 꼈어 꼈어 꼈어 오케이 막았어 꼈어 꼈어 꼈어 꼈어 꼈어 꼈어 꼈이 꼈어 꼈어 꼈어 꼈어 꼈어 꼈어 꼈어 꼈어 꼈어 꼈어 나살야 어, 지금 한명 살려 한명 살려 살릴게 한 살려. 살릴게, 살릴게, 패딩, 살릴게, 패딩. 살릴게 살릴게 패딩 아 뭐야 야 나야? 나 아니야 나 <웃음> 야 이거 죽었지? 야씨야 근데 여기 집이랑 가까우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잡자 오케이. 혹시 늑대 아직도 있나? 여기 근처에 없어요 없어요 아 좋았어 아 살렸다 아! 아! 아니, 잠깐만! 건방진 놀인제! 기염 분이 노린줄 아네? 디디샷! 컷! 컷! 창 봐! 창몇 개를 <웃음> 던지는 거야? <웃음> 셋이서 한 번에 던지니까! 박다기 솜털만 구하면 되네! 어? 다 지었네? 으 음. 거미 지나간다! 늑대 거미 같은데? 어디 어디? <웃음> 여기 바로 바위 뒤에! 늑대인데? 야, 얘가 어... 왜 우리 집 근처에 있어? 이거 오. 싸워야겠는데. 이거 처리해야겠는데? 어, 비둘아. <웃음> 맛있어 어? 할 때가 아닌 거죠. 응. 맞았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 어쩔 건데? 야, <웃음> <웃음> 어쩔 건데? 야 어쩔 건데? 어쩔건데 <웃음> 아, 아, 아, 아, 아, 아, 가좀 심상치 않다 얘 진짜 에라이 모르겠 아, 올라왔다 아, 아, 아, 어다 아, 았어다 아, 았어 야, 야, 야, 야, 야. 아니아니개아 야, 나, 이거 안에서 죽었어. 나이스. 저또 왔는데 은또 왔는데? 뭐야 어? 뭐야한 마리가 더 있다고? w 마리인데? 야 뭐야 뭐야 왜 이래 왜뭔뭔 뭔 일이야 이거? 야왜몇 마리야 여기? 지금 두 마리 껴 있는데 진짜로? i t w a 야 t 야 a i t wait, 야 야, 저희 야, 왜 이러냐? 행복 버튼 누르고 자고 일어나면 다 보든 게 해결돼 있지 않을까요? 이건 악몽일까? 그래, 이거 악몽일 거야. 이게 현실일 리가 없잖아. <웃음> 나네번다 막았어 네네. 방금. 아씨, 얘네 <웃음> 피피다 찼는데? 우리 자자. 포기하려면 길게 누르래. 최대한 길게 눌러볼래? <웃음> 야, 이거 어떻게 수습 안될것 같은데? 엘든링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니까 러야엘든링도 <웃음> 보스 세마리가 동시에 나오진 않아 <웃음>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웃음> 빨리 빨리 어, 수, 수면 수면 그래, 여러분 자자 아 어, 자자 자자 8시간 수면 8시간 수면 다른 사람 기다리는 중 우리 행복해져요 어, 어 이거 뭐야? 어, 어, 어, 어 뭐야 뭐야 더. 뭐야 이거? 우와 뭐야? 뭐야 어디 꿈꾸고 있어 이거 스토리였던 거 아니야? 야 뭐야 이거? 대박 오. 야 우리 연구 당하고 있다 야 대박이다 이거 워어어어 오, 오, 오, 묶였어 오왜 그래요? <웃음> 미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야 아, 근데 거미들 사라졌어 이게 스토리인가봐 야 이거 스토리 생각보다 시리오스한데? <놀람>